안녕하세요. 그래핀의 탑 라인을 맡고 있는 소드 최성원이라고 합니다. 어 오늘 경기 이기게 됐는데 초반에 엄청 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위험했는데 이제 첫 경기보다는 그래도 긴장이 좀 많이 풀려가지고 다잘 풀고 이겼던 것 같아요. 아 진짜 대박. 진짜 제가 사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. 그냥 뭐. 침착하자 그냥 어차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천천히 하면 저희 조합 잘 살려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 얘기 오갔던 것 같아요 어 이게 올 AD지만 상대가 유지력이 없어요 사이온 빼고 그래가지고 이런 포킹 조합에는 사실상 쥐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합으로 거의 올 AD지만 저희는 잘 카운터 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기분이 너무 오랜만에 경기 하다 보니까 어. 좀 새로 다시 새로운 느낌이긴 해요. 다시 초심자의 마음으로 다시 천천히 하는 하려고 합니다. 어 작년 기 때는 진짜 G2 홈 스테이지다 보니까 막 G2 G2 하는데 그 압박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좀 긴장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진짜 잘 많이 풀려가지고 어찌저찌해서 위기가 있었지만 잘 넘긴 것 같아요. 사실 휘둘렸다기보단 저희가 호흡이 너무 탑정글 쪽에서 호흡이 잘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쇼진 간 거는 미스인데 이미 제가 초반에 말려버려 가지고 사실 가인이나 스테락 빌드를 가야 돼요 근데 너무 너무 정신 없다 보니까 그냥 쇼진 올리고 그렇게 좀 쇼진 없는 플레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궁, 궁을 궁 안키면 은그 분노 50 스턴을 같이 이니시를 열면서 싸워야 되는데 잘 이니시 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뻘궁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이니시가 힘든 A조는 어, 저희가 다시 좀 몸이 풀린다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많이 몸이 뭐라 해야 지 뻣뻣한 것 같아요 플레이 자체가 그래서 다시 금방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애들, 초딩 입맛들이 너무 많아가지고, 어, 또, 한식, 한식 아니면 안 맞는 애들도 있을까봐 걱정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식당을 따로 운영하면서 애들한테 더 좋은 그 환경을 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입맛 다 맞아가지고 상관없긴 해요. 네, 근데 막상 다 먹으니까 다 괜찮은 느낌에다가 이미 이룰 건다이뤄어가지고 독일 음식 다 먹어봤어요. 어 시나인 C9, 시도 이제 저희가 좀다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. 다 방심하면 안 돼서 그냥 저희 플레이만 계속 집중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어 진짜 복수하고 싶 복수하고 싶고 복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계속 집중하면서 저희 플레이를 계속 지향해야죠. 너무 휘둘리지 않고 어막 제가 오늘 경기 제이스 같은 거 꺼냈지만 뭐저 하면은 뭐 제이스 뭐 그런 식상한 거 말고 좀 다양하게 하고 싶었어요. 다양하게 준비도 했고 근데 이제 다양하게 준비한 과정에서 좀 어제 G2, G2? G2한테 이제 좀안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와가지고 실수하는 부분, 호흡 맞추는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근데 주눅 들지 않고 계속 다양하게 해보려고요 핀 선수들 다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지금 팀 나가게 대신 대우 형 대우 형이 좀 너무 사실과 아닌 말들을 하고 다니지 않나 생각하고요. 그래서 저희가 대우 형인 사람을 좋아해 가지고 방송을 가끔 보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. 저희 진짜 저희를 위하고 저희를 위했던 감독님이었다면 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대우 대우 형이니까 대우 형이니까 그럴 만하다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 너무 불편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대우 형도 좀 저희 팀을 진짜 위해서라면 저희 선수들을 진짜 아끼고 좋아한다면 어 저희 팀에 대한 그런 컨셉 그런 거 약간 좀 줄여줬으면 자중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다고 아 팀들하고 저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음, 팬분들도 너무 걱정 많은데 사실. 어 저희가 진짜 많이 긴장하고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빨리 다시 복구, 복귀하는 쪽으로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고 연습 방향성도 최대한 자신 있고 저희만의 스타일 다시 찾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.